빨간 박스의 위치를 좌, 우, 위, 아래로 마음대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CSS에서 태그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속성인 포지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CSS 기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SS를 전혀 모르신다면 저 주소에 있는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예제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 좀 복잡한데요. 자 여기에 어, 태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 그 중간에 있는 저 태그 안에는 어, 다시 태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소 복잡한 웹페이지입니다 뭐냐?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어떤 태그에 포지션 값을 주면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실험실이 필요했어요 자그 중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static 이라고 적혀 있는 이 태그에는 우리가 포지션의 값으로 static을 줄 것이고요 얘는 relative, 얘는 absolute, 얘는 b a s i d 를 주면서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떤 경우에 무엇을 사용하면 좋은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실험실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태그에 제가 포지션의 값을 스태틱으로 줬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껐다 켰다 해볼게요. 화면을 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포지션의 값을 주지 않으면 걔는 기본적으로 스태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 태그의 어, x, y 축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left, right, top, bottom입니다. 자, left를 제가 0으로 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얘를 이렇게 올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포지션이 스태틱일 때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은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태틱에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있는 이두 번째 relative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에게는 속성을 포지션의 속성을 relative를 이렇게 줬어요. 자, 제가 이걸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어때요? 껐다 켰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left의 값을 제가 0으로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 값을 제가 올려볼게요. 올립니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20까지 올렸습니다. 어때요? 원래 자기가 있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20 픽셀만큼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값을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에서 20픽셀, 레프트로 하면 왼쪽에서 20픽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주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20픽셀, 그리고 탑을 하면 위를 기준으로 해서 20픽셀만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태그의 부모 태그. 저 부모 태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Relative는 자신의 위치가 결정된다. 자, 제가 부모 태그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부모 태그도 포지션을 Relative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탑값을 0으로 했다가 1씩 올려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어때요? Relative가 그 위치, 부모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자기 자신의 위치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relative는 부모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static에 비해서 relative가 left, right를 쓸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로웠죠 하지만 자신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 absolute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absolute라는 것의 포지션의 값을 제가 앱솔루트로 이렇게 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껐다 켰다 해볼게요 자, 껐습니다 켰습니다 껐습니다 켰습니다 어때요? 원래 이 상태였는데 얘를 끄면 앱솔루트가 공중부양한 느낌으로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앱솔루트는 뭔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진 몸이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제공한 그 공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크기를 딱 갖게 되는 것이죠. 컨텐츠의 크기만 해지죠. 그리고 공중부양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었던 팩시드라는 저 태그가 위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a b s 트의 값을 래프트로 한번 래프트의 값을 한번 줘 볼까요? 제가 이걸 0으로 주면 쟤는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탑을 0으로 주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릴러티브를 탑을 0으로 주면 릴러티브는 원래 자기가 있었던 위치로 갑니다. 그런데,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여러분이 탑을 지정하면 그 부모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0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성이 넘치는 앱솔루트는 부모의 값이 부모의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닐 때만 자신의 left, right, top, bottom의 기준을 부모로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이 부모가 relative잖아요. 저걸 꺼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스 t 틱이 되죠. 그러면 부모를 무시해요. 그리고 바로 바디를 0값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모의 부모인 얘를, 포지션을, relative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부모의 부모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부모의 부모를 끄면 이렇게 되고, 키면 이렇게 되고, 여기 원래 부모였던 이 태그에 relative를 키면 얘를 따라간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relative는 무조건 자기 부모를 참고해요. 근데 앱 l 솔루트는 자기 부모들 중에서 스테틱이 아닌 태그의 위치를 참조해서 left right top 버튼의 값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앱 l 솔루트의 차이점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그 다음에 팩세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팩세드는 정말 개성이 <웃음> 거의 끝판왕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포지션의 팩세드로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겼죠. 자, 제가 픽세드를 끕니다. 껐어요. 켰어요. 껐어요. 켰어요.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픽세드를 켜니까 이 픽세드도 솔루트처럼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이 헬로우가 픽세드가 있었던 자리로 이동합니다. 왜요? 픽시드의 부피감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픽이드는 역시나 자기 컨텐츠 크기 만해줘요 그런데 이 픽시드의 탑 값을 제가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픽이드는그 부모 중에 누군가가 릴러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태그. 예. 거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태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 자신의 위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탑값을 끄면 원래 자기가 있었던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데 여러분이 탑값을 주는 순간에 이 화면의 시작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위치를 잡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레프트를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픽시드에 굉장히 특이한 장, 단, 차, 그 특성이 있는데 스크롤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개성이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헬로우를 선택하고 제가 이 친구의 헤이트 값을 이렇게 높여 볼게요. 그럼 스크롤이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스크롤을 하면 어때요? 픽시드는 스크롤 조차도 무시하는 엄청나게 개성이 넘치는 친구예요 자, 이것이 바로 포지션의 값을 우리가 Relative, 또 Absolute, 또팩 a 드로 했을 때 Left, Right, Top, Bottom을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음, 스태틱이 아닐 때또 하나의 어떤 영향을 주는 속성이 있는데 그 높이를 결정하는 음, Z인덱스라는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안 우리 수업의 범위를 좀 벗어나니까 제가 후서 수업을 통해서 다루겠습니다.